예.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다 말씀하셨지만 어제 하루 동안에도 대구 경북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.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대로 강력하고 발바른 대책을 통해서 확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. 이 상황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속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셨다고 합니다. 또 미래통합당 대구의 모 예비 후보는 문재인 폐렴 대구 시민 다 죽인다는 피켓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.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현재 비상한 상황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지금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.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 그리고 얼어붙은 경제를 해동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분 제가 더 부탁드릴 분이 계십니다 정강훈 목사님 이신데요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고, 해, 주셨 으면 합니다.